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한국 사람의 노래 사랑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수많은 노래방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k p o 이 그걸 증명합니다 회사 회식이나 어느 모임에서도 마치 노래방은 코스처럼 함께 따라다니는데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노래를 딱히 잘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게 한두 곡 정도만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저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발성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성이 노래하는데 사용하는 창법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는 점이에요. 먼저 발성과 창법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발성이란 호흡을 이용해서 성대를 마찰시켜 소리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언어를 포함한 랩이나 노래 혹은 언어를 포함하지 않은 웃음소리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행위들을 모두 발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창법이란 그 발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을 말해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많은 이름의 창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발성 능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창법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특정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창법이 한정될 수도 있어요 매력적이고 멋있는 창법으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더라도 매력적이고 멋있는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한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발성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되는데 있어서 목소리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바디랭귀지가 55% 목소리가 38% 그리고 말의 내용이 7% 작용한다는 내용이에요 특히 전화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의 중요성이 무려 82%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서로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의 음색이나 속도, 높낮이, 억양 등등 이런 비언어적 요소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안전한 사람인지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수나 성우, 아나운서처럼 목소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뢰감을 줄수 있는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목적에 맞는 정확한 음성을 갖기 위해서 회사원이나 종교인, 정치인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발성을 배우고 있답니다 저도 지금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성훈련이란 발성능력이 너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정이나 혹은 치료 같은 개념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발성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말이나 노래를 하기 전에 목풀기 같은 개념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인트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널은 더욱더 멋있는 목소리와 함께 더욱더 멋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앞으로 발성 훈련에 관련된 콘텐츠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